27장 이집트의 왕자 모세 출애굽기 1장부터 2장 야곱의 식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가서 살았어. 세월은 흘러 야곱이 죽은 지도 오래되었지.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죽었단다. 그렇지만 그 자손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살고 있었어.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는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단다. 옛날 그 파라오도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단다.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 이집트를 다스렸지. 새 파라오는 요셉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 예전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다는 것도 몰랐어. 이집트에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할 때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도 몰랐지. 더구나 지금 이 파라오는 몹시 나쁜 사람이었어. 이스라엘 민족을 좋아하지 않았단다. 사실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무서워했어. 어느 날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군. 이러다가 언제 이 나라를 빼앗겠다고 일어설지 모르겠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를 빼앗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조심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힘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싸움도 할수 없게 되겠지. 파라오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일을 시켰단다. 파라오를 위해 일하도록 했어. 파라오는 사람들에게 벽돌 굽는 일을 시켰지. 벽돌이 구워지면 그 벽돌로 높은 성벽을 쌓게 했단다. 큰 성을 만들고자 벽을 쌓는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계속 늘어났단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거든. 파라오는 이전보다 더 겁이 났어. 겁에 질린 파라오가 말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군. 이대로 가다가는 이집트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이 곧 오고 말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나라를 빼앗을지도 모르겠어 걱정을 하던 파라오가 몹시 나쁜 계획을 생각해냈단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둬도 좋다 여자들은 전쟁을 하면 싸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깊은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아기를 강에 던져버리라고? 정말 나쁜 파라오다. 그렇지? 고생 땅에 있는 어느 작은 집에 엄마와 아빠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 첫째 아이는 10살쯤 된 딸이었지. 이름은 미리암이었어. 둘째 아이는 3살 먹은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아론이었단다. 어느 날그 엄마가 다시 아기를 낳았어 아들이었지 그런데 그때는 파라오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버리라는 법을 만든 후였어 법이 그렇다고 태어난 아기를 강에 던져버릴 엄마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그 엄마 아빠도 아기를 무척 많이 사랑했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 한쪽 구석에 아기를 숨겨놓고 키우기로 했지.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나자 더는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길거리에도 다 들릴 정도였거든. 만일 파라오의 군인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장 집 안으로 들어올 거야.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사내 아이의 울음인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아이를 죽여버릴 테지. 이제 어떻 하면 좋을까? 그 엄마가 아주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단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 나일 강가에 자라는 갈대를 하나름 꺾어왔어. 그리고 그 갈대를 엮어 작은 상자를 만들었단다. 아기를 누이는 요란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구멍을 잘 막았단다. 엄마는 갈대로 뚜껑까지 만들어 덮었어. 갈대 상자가 다 만들어지자 엄마는 아기를 상자 안에 살며시 뉘었단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들고 강으로 갔어. 강 안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 들어가 그 주위에 자라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살며시 놓았단다. 이제 갈대 상자는 작은 배처럼 보였지. 엄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단다. 하지만 큰 누나인 미리암은 그곳에 남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기로 했단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 때몇 명의 여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 강가를 따라 천천히 산책을 하는 것 같았어. 그중한 사람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같았어. 그 사람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단다. 파라오의 딸이니까 그 나라의 공주겠지. 다른 여자들은 공주의 시녀들이었어 매일 아침 공주는 강에 와서 목욕했단다. 그날도 목욕을 하려고 강에 나왔어. 공주가 갈대를 헤치고 강물로 걸어 들어갔단다. 그때 공주는 갈대 사이에 무언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어. 뭘까? 바구니 같은 것이 갈대 사이에 떠있었어. 공주는 곁에 있는 신녀에게 말했지. 가서 저 바구니를 가져오너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구나. 신여 한 명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갈대 상자를 들고 왔어. 공주에게 상자를 건네주었지. 공주는 상자 뚜껑을 열어봤어.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아주 귀엽게 생긴 아기가 있었던다. 그 아기는 정말 귀여운 사내아이였어. 공주는 단번에 모든 것을 눈치챘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전부 죽이도록 한 법을 알고 있었거든. 공주가 말했지. 하지만 이 아이는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내 아들로 삼아 키우겠다. 정말 예쁜 아이로구나. 그래, 이 아기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그래도 공주는 아기의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기에게 젖을 줄 수가 없었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디엄이 바로 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었단다 재빨리 공주 앞으로 뛰어가 말했지 제가 아기에게 젖을 줄수 있는 유모를 알고 있어요 그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 공주가 대답했지 미디엄은 단숨에 집으로 달려갔어 엄마 공주님이 우리 동생을 발견했어요 우리 동생을 공주님이 키우겠대요. 하지만 공주님은 아기에게 젖을 줄수 없잖아요. 빨리 와보세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미리암 손을 잡고 공주에게로 달려갔단다. 공주가 엄마에게 말했지. 이 아기를 키워주겠소? 이 아기가 많이 자란 후 내가 있는 궁전으로 데리고 오시오. 나는 이 아기를 나의 아들로 삼을 생각이오. 이 아기의 이름은 모세라오. 이제 엄마는 편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 만약 군인들이 집에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 되니까 말이야. 이 아기에게 손대지 마라. 이 아기는 공주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공주님의 부탁으로 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 모세는 몇년 동안 고센에 있는 자기 부모님의 집에서 자랐단다.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놀며 지냈지. 그러던 어느 날 모세의 엄마는 모세를 공주가 사는 궁전에 데려다 주었지. 모세는 이제 진짜 왕자가 되었어. 멋진 방에서 지내게 되었고 좋은 장난감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모세는 글을 읽고 쓰는 것도 배웠단다. 모세가 더 자랐을 때는 말이 끄는 멋진 마차도 생겼지. 마차를 타고 길거리를 다닐 때도 있었어. 길에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말했단다. 저길 봐 모세 왕자야. 공주님의 아들 모세 왕자가 오고 있어. 하지만 모세는 공주가 자기의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자기의 진짜 엄마는 고센땅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 진짜 아빠는 파라오를 위해 아주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도.